안녕하세요, 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와, 새로운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지금 이렇게 트위터에 더 게임 어워즈라는 게임 상 주는 그런 협회 아무튼 그런데서 이렇게 글을 올려줬는데, 자 이걸 번역을 해보면 더 게임 어워즈 다음과 같이 엑스박스 2023 6월 말에 출시 목표로 하는 게임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아크 2가 나왔습니다. 6월 말에 아크투가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나 아크 1을 좀더 해야겠는데 1월 달에 나온 줄 알고 2, 2월이 아마 최대일 것 같은데 아마 <웃음> 어네 일단은 이렇게 게임어 워드에서 아크투가 6월 말에 좀 나올 것 같다고 이렇게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엑스박스에서 지금 이 사진을 트윗을 하면서, 요, 딱, 보시면, 다들, 아크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렉스입니다. 지금, 렉스를 타고, 총을 쏠수 있다. 아니면, 공룡을 타고, 총을 쏠수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것도 1월 3일날, 어 트윗을 한, 엑스박스에서 트윗을 한 내용입니다. 많은 트윗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와일드카드, 지금 또, 게임어워드랑 엑스박스에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금, 아크투에 관한 떡밥들을 던지고 있는데, 와일드카드, 왜, 아크에서는, 아무 말이 없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일단 일단 공식적인 발표거든요 요거 게이밍 어워드는 공식적인 발표라고 봐도 어 괜찮습니다 1월달에서 지금 6월달까지 딜레이가 됐어요 또 일단은 좀더 기다려보고 더 자세한 소식들이 올라오게 되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소식들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